안녕하세요. 무시동이 턴를 만드는 MD용입니다. 요즘 극저속 연료펌프가 나왔다고 합니다.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요.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. 그런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? 이펌프는 연료펌프에 연료필터를 추가한 제품입니다. 극저소음 연료펌프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. 필터 일체용 연료펌프입니다. 올 봄에 입연료펌프를 테스트해 봤습니다. 그런데 소음 차이는 거의 없었어요. 한번 펌프 소음을 비교해 볼까요? 보시다시피 두 펌프는 같은 펌프입니다 당연히 펌프 소음도 비슷하고요 여러분 펌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팁이 있는데요 이 펌프는 피스톤으로 기름을 밀어내는 펌프입니다 이 펌프 기름 나가는 쪽을 위쪽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 펌프 안에 공기방울이 갇혀있으면 그때 딱딱딱딱 공기방울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펌프를 이렇게 설치하거나 이렇게 수평으로 설치하면 펌프 안에 있는 공기방울이 밖으로 안 빠져나가고 계속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름이 나가는 쪽을 위쪽으로 향하죠 그럼 펌프 안에 갇혀 있던 공기방울이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공기방울이 다 빠져나가면 소리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괜찮은 팁 아닌가요? 그런데 많은 분들이 MD용은 이 여유펌프로 바꿀 계획이 없는지 문의해 주시고 있습니다 굳이 이 펌프로 바꾸면 좋을까요?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펌프 소음 여부를 떠나 많은 분들이 이 단독 펌프보다 필터가 붙어있는 펌프를 좋아한다면 저희도 바꾸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직 고민 중이에요.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. 올해 이렇게 사각형처럼 생긴 소음기가 나왔습니다. 이 소음기도 테스트해봤는데요. 아주 약간 소리가 줄어들어요 근데 제 생각엔 등치가 커서 설치하기가 힘들지 않을까?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요것도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, 이런 사각형 소음기를 원하신다면 저희도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